옛날 분식 먹어볼까 떡볶이, 오뎅, 순대, 김말이 먹었지 만수르처럼 메뉴판 전부터 끝까지 다 시켰는데도 천원 열두장 풍성드 소떡소떡 만주 와 이거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딱 한입 먹을 때 깻잎 향이 확 나니까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아 맛있다 생방송 스트리밍 긍정부스터 할때 여기 한번 먹어달라고 하셨었거든요? 거기 간, 가서 사온 건데 진짜 맛있는데요? 오뚜기 분식이라는 곳에서 사왔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게맛살 이건 뭐 뭐로 되는 어묵에 게맛살을 한것 같은. 아, 근데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떡볶이 말고 그냥 이런. 떡볶이를 먹으니까 진짜 약간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 막한 십몇 년 전에 막 그런 추억들이 막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좀 약간 묘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좋습니다 <웃음> 되게 맛없는 소세지일 줄 알았는데 음 괜찮은데? 아, 이 김말이는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막, 어떤 게더 큰가? 막 이러면서 고르고 있으니까, 고르지 말라고! 나는 똑같이 자른다고!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<웃음> 좋 이번에는 소떡소떡. 그 원래 소떡소떡 저는 무조건 양념치킨 소스 잔뜩 발라서 먹거든요. 근데 아주머니께서 이제 막 소떡소떡을 판매 개시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파시는데 <웃음> 뭔 말이야? 아, 아주머니께서 그 양념치킨 소스를 주문하는 걸깜빡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케찹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케첩으로. 가져왔습니다! 아, 참! 아직 그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, 좋아요와 <웃음>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아, 진짜 배부르다. 이거, 아, 살때 되게 뭔가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. 내가 메뉴판 딱 보고, 어, 떡볶이 1인분이랑요, 어묵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이랑요, 튀김은 종류별로 하나씩 다 주세요. 딱, 깔끔. <웃음> 근데 막 그렇게 해도 치킨 한 마리 시켜먹은 것보다 적게 나오니까 훨씬 적게 나오니까 뭐, 실제 돈은 되게 조금 썼는데 되게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렸을 때 이제 막 하면 순대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막 한데 딱 가서 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좋았어요.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